2019년은 결정적적으로는 피맥이 치맥보다 좋다고 얼주가 또떨어졌다 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김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하면 돼요? 네자 <웃음> 할게요 네 <웃음> 학교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보고 셀프 소개를 어, 써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건가요? 네. 떠오르는 단어 첫 번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 연구자로서만 살아왔었는데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어, 여러분 앞에 데뷔를 하면서 대중들이 그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 메신저 역할을 해보자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테니스 is my life.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장우장 역할을 했는데 상상 안 가시죠? 어쨌든 그때는 조금 더 슬림한 체구에 자, 마지막은 공적 이야기입니다. 가장 딱딱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결정점이라고 꼽았습니다. 2019년은 확실한 시점인데 그게 하강 국면이 확실한 시점 그래서 하강 국면이 결정되어 있다는 라 용어를 써서 결정점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두 번째 주제는 미중 무역 분쟁인데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중국과 뭐 단판을 짓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미래산업 신산업이 중국과 많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인원 산업들은 이제 견제를 해야겠어 하면서 시작된 게 미중 무역전쟁이란제 판단이 있습니다. 그다음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다가 EU 회원국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브렉시트라고 하죠. 브렉시트가 이어지면 영국은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맞이하고요. 한국은 영국과 새로운 FTA를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면 주문을 아마도 사람을 통한 주문보다는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많은 쇼핑이 온라인상에서 모바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소비자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안 하면 이제 어려운 거죠. 어떻게 대응하는 냐에 따라서 오히려 위협이 될수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회적 요인이라고 저는 가정하고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공적 이야기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스 e p 오, 하고 트럼프! 고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단연 트럼프를 고릅니다. 트럼프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똘 u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도 하지만 어쨌든 자국의 어, 어떤 권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맥상통한 경향이 있어요. 다음에는 얼주가 쪄죽다? 얼주가 떠죽다. 얼어죽다. 그죠? 아, 저는 얼어죽어도 아이스 음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네.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저녁 없는 삶, 돈 없는 저녁. 저는 돈 없는 저녁을 좋아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주 12시간 근무제가 이미 도입이 됐고, 아 처벌 규정이 유예 됐지만 7월 1일부로 2019년 7월 1일부로 이제 처벌도 시작된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전역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역 있는 삶을 저는 추구를 다섯 번째 저는 단연 치맥입니다. 제가 아까 테니스를 말씀드렸는데 테니스를 한번한 게임하고 나면 4시간 땀을 뻘뻘 올립니다. 그러면 아, 치맥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래서. 피자는 어쨌든 이제 밀 기반인 거잖아요. 치맥은 닭고기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관점에서도 어 양계장 농가라든가 그리고 몇개 닭고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측면에서도 어, 치맥이치맥을 먹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여를 더해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냥 억측 거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 경제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르 <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